잘 모르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남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TVA 리그 오션 남자 이번 영상에서 이영상이 영상에서 이영이 영상에서 영상에서 이요에이게몇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이 영상에서 이지에 나와 있는 아티클입니다. 제이이 뭐냐면요. 로봇 레스토랑은 왜 실패했을까? 최근에 4차 산업혁명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면서 로봇 레스토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상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로봇 팔이 막 나와가지고 햄버거 패티를 굽기도 하고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 그게 또 지금 트렌드에 맞다 보니까 많은 관련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식당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도 많이 되고 하니까 아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 한번 투자해볼까 이슈가 뭐, 되는거죠 예, 예. 이게 일단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인건비는 점점 비싸져 가는데 로봇을 활용한 그런 프로세스들은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어, 기업을 운영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고객 입장에서는 뭐부터 할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 스마트폰 꺼내는 예. 거죠 그걸 찍어서 어떻게 할까요 뭐 SNS에 혼자 뭐간직하려고 찍는 건 <웃음> 아닌 거죠. 그 때문에 홍보 효과가 어조절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던 로봇 레스토랑들이 요즘 별로 재미를 못 보더라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뭐 때문일까? 사실 이 아티클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 은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요.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밥과 반찬이 있는데 우리가 반찬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밥 맛이 없으면 식사가 별로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로봇 레스토랑이란 것도 사실은 결국 핵심은 레스토랑 식당이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냐?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기한 그런 뭐 별의별 기술들이 다 있더라도 음식 자체가 맛이 없으면 그게 안 되더라. 아무리 로봇팔이 뭐 음식을 만들고 하더라도 음식 맛이 없으면 말짱 꽝이 맞습니다.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기한 요소들 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면,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음. 뭐, 미디어도 보도를 해주고, SNS에서도 보도를 해주고. 근데,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핵심적인 고객 가치 요소. 음. 뭐, 예를 들면, 탁월한 가성비. 가격 대비, 막, 로봇으로 했더니, 5천원짜리 보통 백반이 뭐, 한 천원 정도 하더라. 음. 뭐, 이 정도면,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매일 가서 먹을 음. 것 같아요. 뭐. 뭐, 이런 식의 핵심적인 고객 가치 요소가 없이, 가격도 비슷하고, 맛도 평범하고, 로봇이 유일한 차별화된 경쟁의 포인트다. 음. 그러면 음. 한두 번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우리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랑 상관없이 뭐 다른 걸로 좀뭐 뭐 튀어 보일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로봇 팔로부터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오면 안 음. 고객으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아, 뭐. 되게 중요한 포인트요. 예 네. 네. 잘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우리 식당 어떤 본연의 에... 같이 여기에 에... 집중을 계속 할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미슐랭 셰프와 협업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그 음식 맛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 고객들한테 좋은 샐러드를 맡이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는 이제 미슐랭 셰프 한 분이 하시고요 음. 그걸 실행하는 거, 로봇팔이 가장 정확하게 그 비율과 이 맛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비즈니스의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이거 하려고 로봇팔을 우리가 수단으로 쓰는 건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기본적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로봇팔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웃음>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망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고객 경험을 제대로 잘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셔야 된다. 요즘 고객 경험이란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고객, 고객 경험이란 게 뭐냐면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구매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식당에서 뭐 맛도 중요하지만 그 식당 안에서 고객이 체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잘 만족시켜 줄수 있을까 저는 이제 고객 경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고객에 대한 관심이 다 어, 관심. 나. 주문해놓고 이렇게 막뭘 해야 되나 뭐 스마트폰 꺼내고 뭐 이러겠죠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은 그러셔도 되지만 어 뭔가 이제 기다림에 지루함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음. 그분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 않아 관심들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고객 경험이 연출되지 않았나 결국 사람을 음. 우리를 찾아온 고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을까 그거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장님이나 저 같은 우리 문과 출신들도 어원히할수 <웃음> <웃음> 있습니다 기술 100%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죠그렇 <웃음> 너무 슬쓸한 <웃음> 이번 아티클 정리하면요 로봇 레스토랑 자체 물론 일부 초기 성공은 있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객을 생각하는 맞습니다. 어떤 그성세한 고객 마이트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밥과 반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쟁력의 본질이 과연 뭐냐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